여러분 어, 오늘부터는 어, 여호수와서 말씀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배웠죠. 여러분 창세기가몇 장이죠? 창세기 몇 장? 50장이죠? 출애굽기 40장 아닌가요? 레이기, 2 7장 민수기, 36장, 예, 신명기, 34장. 예, 정확, 정확합니다. 자, 오늘, 오늘부터 이제 레이기를 배울, 어, 어, 여우수화서를 배울 텐데, 여우수화서는 사실상 가나안 정복전쟁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여우수화서 다음에 사사기, 있고 룻기가 있는데, 이건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고, 자, 마지막 사사인, 어, 사무엘의 예, 기록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무엘 하는 역대상하고 시기적으로 겹치죠.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역대하하고 시기적으로 겹치고 역대하에는 유대, 유다, 남유다 왕들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돌아오는 어,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는 에스라스와 비슷한 식에 쓰여졌습니다. 이런 순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 흘러갑니다. 자, 여우수아서를 한번 그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히브리어를 알죠? 이거 읽어볼까요? 에... 호슈아죠, 에호슈아. 에호슈아죠. 여러분, 에호슈아인지 왜 알겠죠? 에호슈아죠 에호슈아. 자,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자라는 뜻이죠. 호세아랑 같이 의미죠. 같은 의미죠. 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에호슈아. 시작. 에호슈아. 다시 한 번. 에호슈아. 자, 헬라어로는 자, 이오타하고 예타가 있습니다. 이에, 수스 수스. 오미크론과 윕실로니엄면 우장모음이 되죠. 자, 이에수스 이에 수스 예수스 예수스 에호슈아 에호슈아 예수스 예수스 예수스 자, 라틴어로는 리벨, 베 요슈에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조슈아라고 읽죠. 예. 자, 여우수와서의 이제 기록 목적을 보면,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죠. 지금 기존 세대는 우리 장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우수와 갈렙지하은다 죽었죠. 이제, 이제 새로운 어 세대고 그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에 대해서 상기시켜 줬던 게 신명기였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정쟁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어, 지파별로 분배된 성읍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셨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끝으로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율법 준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자 사실은 그 지금 보면 여호수와 서는 어, 가난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간 기회를 주셨죠. 언제까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간 어, 기회를 주었지만 이 가난의 부근에 있는 이런 여러 족속들은 그 죄악에 젖어있었고 사실은 여기에 거그 인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아래에 이집트가 있고 위쪽에 이제 히타이트, 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옛날에도. 자, 근데 히타이트와 히타이트 계열과 이집트 계열 사이에 있었지만 이 나라들은 강대국이었어요. 거인족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죄악을 버리지 않았고 죄가 아주 그 음란한 죄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죄악의 어떤 죄악의 관영을, 관영을 하게 되면 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이여우수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듯이 이 우리가 요단강, 요단강 지금 동편에는 무슨 무슨 지파가 있죠? 읽어볼까요? 르우벤 지파, 또가 지파, 문하세 네. 집, 네. 문하세반 문하세. 문하세 지파죠. 문하세반 정도 지파가 자리잡고 있고, 지금 여기는 헤스보랑 시원과 바사 랑 옥을 물리치고 여기 세 지파에게 2.5 지파죠 정확히 2.5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고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 진입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출애굽은 사실 저희가 이제 구원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음, 믿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 40년간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된 다음에 성령 받고 우리는 가나안에 누리러 가는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를 하러 가는거예요자여호수아서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에 어디를 점령을 하죠? 먼저 중부산악지역을 중부 점령을 하죠. 여리고나 아이성같은 중부 산악 지대를 점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헤브론을 비롯한 남부 지대를 점령을 하죠. 그다음에 하솔 지역또이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땅을 분배를 하고 동쪽 지파를 이제 돌려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당부 말씀하고 여호수아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개관이 나와 있는데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요단 건너기 전에 전쟁 준비를 다 하죠 뭐할례도 다하고 모든 여리고 정탐도 다하고 모든 전쟁 준비를 다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의 중부지역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남부에서 이제 그 아모리 다섯 왕을 맞게다 해서 다 죽이고 남부를 가나안의 남부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로 이동해서 하소로왕과그 연합군들을 격퇴를 하게 되죠. 여기서 북부전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단 동편을 2.5 지파에게 분배하고, 요단 서편은 9.5 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도피성과 레인성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간 지파가, 이제 어떤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여주려고, 그 요단강가에 어떤 재단 비슷한 것을 세웠는데 이로 인해서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이유를 조사하러 왔어요. 이게 정말 재단을 세웠으면 전쟁을 하려고. 사실 재산은 성막에서만 드려야 했었던 거죠. 왔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 후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으로 오해가 풀려서 이제 다시 서쪽 지파들이 돌아가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이제 여호수아서는 마치게 되는데요. 총 이제 기간이 대략 한 15년 정도 기간의 시간을 다루는 역사서 중의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제 골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시팀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표시고요. 성경 말씀을 표시고 자 1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2, 2절에 보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5절부터 9절까지 어떤 말씀하는지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하나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자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백성에게 이제 이제 명령을 하죠. 양식도 준비하라. 여단을 건너갈 테니 준비하라 하고 다음에 여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도 같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17절에 보면 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보수에게 순종하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수에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정탐꾼들이 기생, 말하자면 창녀죠. 그, 라합의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 사실상, 그, 라합은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바사낭, 가사랑 옷과 해수고랑 시원을 또 진멸을 했고 이걸 듣자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합이 우리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고 정탐꾼들이 그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이제 또그 정말 자기들을 또 살려줄 것을 이게 맹세하라고 하고 또 그렇게 맹세를 받아내죠. 그래서 나중에 랍 어, 가게만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도하를 하는데 요단강이 요단강 도하를 해서 어디로 가죠? 가나한성 이제 중부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죠. 자, 자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3장 5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수아가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고 하는데 어떤 거죠? 여당강 물이 말르죠 여당강 물이 말르고 그들이 여당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을 하면 3장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은 여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여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리고 이제 길갈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사실은 기가 길갈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를 치르는 본부가 되게, 되, 본부가 되게 되죠. 자, 자 그래서 이제 길가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죠. 할례를 받게 하고 6월절을 지내게 해요.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는데 그 장면 을 한번 볼까요? 자,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5절을 5장 13절 15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에 들어 본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야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실, 여기 여호와의 군대장, 대장도 나오고, 뒤에 보면 이제, 또그 우리,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냥 천사다, 아니면 예수님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 이렇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었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어쨌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요구한 게 거룩을 요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화가그 말씀을 순종해서 신을 벗고 그대로 행했죠. 여러분 보면 여기 가나한 칠속 칠속 칠족속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여기 보면 해쪽 속이 있죠? 해쪽 속이 남북으로 있네요.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이 이쪽도 있네요. 그럼 블레셋. 여기에 이제 모압암몬 이렇게 아람 이렇게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 동편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부로 들어가게 되죠.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로 이동해서 해부론을 비롯한 이 남부 산악지형을또 점령을 하죠. 마케다에서 이 남부쪽 5개 아무리 다섯왕을좀 멸하고 그 다음에 북부로 이동해서 하솔과 이 일대를 또 점령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적속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월절을 지내는데, 6월절이 몇월에 있죠,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에 있죠? 네, 니산입니다, 여러분. 니산월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월장 금방에 이 사람들이 신년에, 종교력으로 유대인의 신년에 그, 가난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자 여기 전번에 배운거지만 자 니산월엔 우리가 늦은비가 내려서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수가 1 0월에 되면 추수가 다 끝나게 되죠. 자, 이때 니산월에는 늦은비가 내리고 티시리월에는 우리가 초막절이 있죠. 속제일과 어,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인데 이때 이른비가 내려서 바깔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홍해와, 홍해 도화와요단강도화를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물이 이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건일치하죠 장정만 되게 60만이 넘게 건너갔죠. 차이점이라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물이 갈라졌고 400년간 애굽에서 종사를 한 자들이 갈라진 것을 확인 후 건너게 되는 거죠. 요단강은 언약계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멈췄던 거죠. 여기서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 훈련받은 자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던 것들을 상징하고, 여기는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전투하러 들어가는 걸 상징합니다. 자, 6장에서 8장은 중부전투가 나오죠. 자, 6장에서 열이고 정복 전쟁을 치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론을 지금 제시를 하죠. 어떻게 알아야 되죠? 자,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돈 다음에 나팔을 불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예. 자, 어떻게? 매일 아무 소리 없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걸 6일 동안 하고, 제 7일에는 일곱 번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밝혀지고도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넘어 어, 그렇게 이제 무너졌고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죠. 다 진멸하고 어디만 빼놓고 예그 기생 나압의 가무만 빼놓고 다 진멸을 당하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 범죄를 하죠? 아간이 범죄를 아주 좀 숨겨 놓죠. 예, 좀 귀해 보이는 걸 숨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 그 순종하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아간이 범죄를 해서 들통나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범죄한지를 모르고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다 실패를 하죠. 그리고 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우리가 전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결하고 거룩한 거예요 죄악이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정복전쟁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룰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8장 30절로 35절을 보면 이제 율법을 낭독하게 되죠. 이건 이제 에발산하고 그림신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던 걸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율법을 어, 낭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자요당강을 건너서 길가래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죠. 이거 중부지대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이제 남부쪽을 점령해 들어가죠. 마케다나 와기스나 이런 드빌이나 헤브론을 이쪽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으로 가서 북쪽 지방을 또 정복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을 여기서 진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죠? 세겜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간단히 기억을 하세요. 이가나한 정복 전쟁은 중부, 남부, 중부와 남부와 북부 순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본과 이제 아무리 다섯당이 나오는데 기본이 이제 기본 족속이 기본 족속이 이제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화친을 하게 되죠. 지금 근데 여기 여우수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어겼죠? 진멸전쟁이란 여우와의 명령를 어겼고 여우와께 엽줍지 않고 인간적으로 조약을 맺어버린 거죠. 이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죠? 유효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부원 족속은 살아남게 되는데 사실 기부원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부원과 마찬가지로 큰 도시 왕이었던 예루살렘의 아두니색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락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 야비와 또에글로왕 드빌에게 보내서 우리 같이 뭉쳐서 싸우자고 하죠. 그러니까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길갈에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에 이제 본영이 있었던 거죠. 군대에 본영이 있었고 기부온 사람들이 급히 이제 전갈을 보내서 와서 도와달라. 이 남부의 다섯 왕이 나를 침공하러 왔다. 해서 여우서가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소도을다 죽인데 어디서 죽여요? 막게다에서 죽이게 되는데요. 자, 10장에, 1장에 이제 태양이 멈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10장 12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굴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지금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도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고요. 이때 태양이 멈췄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이 마게다에서 이 다섯 왕은 자 여호수아가 목을 목을 밟아서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다 죽이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게다를 취하고또 림나로 나가 서 림나도 취하고 또한 그러니까 에,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또 헤브론도 점령을 하고 드빌도 점령을 하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데스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고센 땅을 기분을 일기까지 침해 다여호수화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남부 전투가 끝이 났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제 북부 전투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북부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솔과 그 연합군이 이제 오게 되는데, 자. 자, 그들이 이제 메론물가에 이제 진을 차, 치게 됐죠. 그런데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6절에 11장 6절에 보면 여호수가이르시되 그들로 말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한 사람도 안한경다 죽였죠. 멸절을 시켰죠, 멸절을. 자, 멸절을 시켰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그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사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요약을 간단히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을 아까 보면 중앙 산지지역에 집중됐고해안평야지대는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남쪽의 블레셋, 북쪽의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는 정복이 미흡하려고 했죠. 여기를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가나안의 정복은 중부 산악지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중부산악지대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 블레셋과 시동과 이쪽은 좀 정복이 미흡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잘 요약을 해서 어 11장부터 12장 2 4절까지 이제 그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 여러분 이제 그 요당 동편은 어떻게 분배했는지, 요당 동편 누구누구한테 분배했죠? 르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들에게 분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지파들의 경계를 이렇게 그 나타내고 있죠. 그 동쪽에는, 요당 동쪽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죠? 아모리왕, 바사왕 옥과 해수건왕 시온이 있었죠. 이들을 점령을 하고 이 2.5지파에게 여당 동편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주로 이스라엘이 지금 정보관 지역이에요. 여당강 동편과 중부 산악지대를 주로 점령을 했어요. 이 서쪽의 해안지대는 점령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여우수화가 점령한 3기 31개 지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로 중부 산악지대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자, 이쪽에 누가 있었어요, 예전에? 헤스보랑 시온이 있었고, 이쪽에 누가 있었죠? 바산왕 옥이 있었죠? 이들을 점령을 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에게, 이 동편을 줍니다. 여기에 모압, 암몬 에돔이 여기 있죠. 에돔이 아래. 그리고 이쪽은 지금 유다와 시몬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반 지파, 이사갈, 스불아, 아셀, 납달리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자, 14장에서 19장을 보면, 이제, 요단 서편 분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무슨 집파죠 에브라임 집파죠 갈렙은? 유다 집파인데 항상 이두집파가 경쟁 관계예요. 이 관점에서 보시면,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오죠? 이 14장은 우리가 꼭, 자, 1 4장을 갈렙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이제 교회도 갈렙 목사님 계신데, 사실 이제 저희 목회자 중에 갈렙 목사님 나이가 제일 많으시지만, 이 관점에서는 젊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14장 6절로 15절을 한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 여호수와에게 말하되 요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나를, 나를, 나를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성실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되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오히려건하니 음 ofations, 있었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에게 주어 기업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내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이 갈렙을 보면 40대에 40세에 가난안 정탐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85세죠. 나 젊으니까 나 이렇게 싸우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가난의 산지의 족속들이 안악자손들이었고또 강력한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됐던 거예요. 강력한 철기 문화와 다음에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은 미드본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점령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이전까지 여러분 다 청춘이에요. 여러분이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자, 지금 8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다 젊은이라니까 그러니까 젊은다니까요. 늙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산지를 받으시고 그걸 점령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갈레은 15장에 보면 헤브론을 점령을 하게 돼요. 헤브론을 점령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다 정복한 상태에서 분배가 된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점령 안된 곳이 있었고, 자, 그곳을 이제 땅을 분배를 하면서 여호수아을 점령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족속의 지파의 사람들이 점령하기를 두려워해서 왜 거인의... 또한 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큰 원무들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금 계속 17장, 18장 이제 19장 보게 되면 계속 분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17장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그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자 17장 14절로 18절 우리가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는데요. 여기에 르바임 족속은 이제 거인 족속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재비 한 분기만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로브라게 너무 을진리스 사람과 사람올라가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베성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요소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으로 에브라임과브나스에게 올라가는데 너는 그, 한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라 이 말씀을 순정을 다 했다면 자 많은 올무들이 사라졌을 텐데 그러지 아니했던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서 이제 이루어진 두 번째 분배. 자, 베냐민 지파 기업과 여섯 지파.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기업과 분배가 완료되는 걸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 보면 보시면 자, 여호수아는 어디에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19장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줌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딥나세라 에 이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피성을 이제 보는데요. 20장과 22장까지는 도피성과 레인 성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그 도피성은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게 한 거죠. 이제 그래야 이제 보복을 피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도피성은 어디에 대해 있죠? 자 보면 납달리 산지는 갈릴리 게데스에 있고 에브라임 산지에는 세겜에 있고 유다 산지에는 헤브론에 있고 다음에 이렇게 요단 서편에 세 개가 있죠. 갈릴리 게데스하고 세겜과 헤브론에 있고 다음 요단 동편에도 세 개가 있죠. 루벤 지파에는 이제 벳셀에 있고 갓, 갓 지파에는 길랏 라모드에 있고 무라세 지파들은 바산 골란에 있죠. 총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 2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21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는 동편 지파, 루벤 지파, 가지파 어, 다음 문세반지파를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증거의 단을 쌓은 걸 이제 재단으로 오해를 하게 되죠. 재단으로 오해를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오해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서는 베셀과 길랏라못과 바상골란에 있죠. 요단 서편은 사표, 어, 게데스 갈릴리와 세겜과 헤브론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단 동편은 어디에 어디가 있어요? 시작! 바상골란, 길랏라못, 베셀, 요단 서편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있습니다. 레이지파의 성읍은 지금 빨간 것과 이제 파란 것으로 이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곳곳에 레이는 어떤 특별히 레이지파 한정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도시들의 지정된 도시에 거주하게 됐던 거죠. 여기에는 12지파 분배를 했고 레이지파는 별도로 이 표시된 성읍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면 그앗 가족, 이제, 아론 자손과, 아론 자손 이외에 그와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소손 자손, 이렇게 거주할 성업을 다 지정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죠. 23장, 24장에.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사실은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이 먼저 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고 다음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하고 혼인하거나 왕래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이 결국은 올무와 덕과 채찍과 가시가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라고 했죠. 자 이제 지키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현대에 정말 우리가 인관화된 신에 익숙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하지 아니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둔다고 하셨나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은 우리가 이것은 24장 1절로 33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한절씩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렀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24장 전체를 한번 한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 산의 후을 주었으나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은 내 본대에 났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과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내가 너희 너희 너희의 조상들을 이웃들을 위서입고하였는며요바다에 이르게 하지.애굽 사람들의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궁에까지 주차함으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 생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너희인도간는 사람의 네들이너희로 내가 너희 손에 붙 너희가 그 땅을 분하는너희멸 또한 모하방 십보리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오리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골을 너희그 아모리 족속의 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너희의 팔보너, 너희의 팔보너, 너희의 팔, 팔,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럼, 그럼 이의 그럼 이의 너희의 열성들이 파고여 여호와만 섬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적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세상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고여호와이을섬기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국당 종되었던 지배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도와주하던 한 번의 족속을 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 여호와의 백성이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나야, 여호와를 너희가 버리고 부모님과 이방신들을 부모님과 섬기면 너희에게,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Hmm. 여호수와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우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느니 스스로 주인이다 하느니라, 아니, 그들이 가르치 이르되, 우리가 주인기 하느니라 여우수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께로 향하라니. 라 <하 bottle parce> 그날의 여호수하가 세계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윤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하가 그,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우리 여호와의 성수 곁에 있는 성수리감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며 각기 로 가르쳐 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기업을 경제짐 디나세 이스라엘의 정사였으니 짐나세라는에브라이산지 기아스 사흘을 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섬겼더라또 이스라엘 자손이 예고돼서 가족 요셉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그 주고 세겜의 아버지의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손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그를 그의 아들 히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시사 우리에게는 시사한 바가 큽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정말 죄짓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